자 그래요 다음 거 갈까요 우리 누리호 아 누리호 뭐이 얘기 꼭 해야죠 누리호 발사 성공했죠 이게 아 멋있어요 보기만 해도 멋있습니다 이게 하, 사진을 보면 감동이 있죠 예자 보여드렸고요 자 누리호가 2022년 개발 완료됐네요 대한민국 최초의 저궤도 실용 위성 발사용 로켓입니다 우리도 이제 로켓 쏘는 나라가 됐는데 이게 순수 우리 기술이고요. 자, 개발 시작은 2010년 3월로 보면 얼추 될것 같아요. 예, 뭐 정확하게는 뭐 2018년부터 2018, 본격적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때부터 개발 시작했다라고 좀 넓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계 7번째 1톤 이상 실용급 위성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7번째예요. 이게 뭐 이거 말고 좀그 자력으로 또 미사일 발사한 나라들이 몇개또 있긴 해요. 있긴 한데 1톤 이상이 좀 중요하거든요. 1톤 이상으로 따지면 왜냐면 이게 시종급 위성을 높이려면 1톤 정도는 보내야 되니까 요거를 따지면 이제 어, 한국이 7번째라는 거예요. 자, 미국, 러시아, 이둘다 저희죠. 그 항공 강국이죠. 우주항공 강국. 중국, 우주항공 강국이죠. e u 강국이죠 일본 강국이죠 인도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와 대단하다 하나 둘셋넷다이 여. 일곱번째가 우리입니다 이거 볼 때마다 한국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엄밀히 말하면 1톤 이상 실용급 위성자력발사국이지만 요거를 이제 위성을 안 <웃음> 위성은 안싣고 예. 만약 산도 에이 아이고야 이게 예 아닐 거예요. 아니고, 우린 위성을 실을 겁니다. 어, 하지만 필요하다면 탄두, 예. <웃음> 어, 이게, m v 히 국력이 높아지는 개념이 아니고, 물론 국력도 높아지는 거지만, 좀더 이게 스페시픽하게 들어가면, 어쩌면 국방력, 예. 예. 나는 탄두를. 아니, 아니라고요. 네. 여하튼, 이렇게 우리가, 어, 대단한, 그거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비화가 또 있어요 비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게 러시아의 도움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이거 러시아 덕분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예, 작년에 이제 중앙일보 인터뷰가 있었어요 조각래전 항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었는데 자 나로호 기억하시죠 이 나로호 개발이 누리호 개발을 이끌었다 그러니까 나로호를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누리호까지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나로호는 어떻게 했냐 우리가 1단, 2단, 3단이 있는데 1단을 예 러시아 기술이 예 기술이 도와줬거든요 예 그게 이제 러시아 후루니체프라는 데서 이제 개발해가지고 또 왔는데 자 그거가 요거예요 요거가 이제 1단으로 왔거든요 자 요게 이제 1단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러시아에서 보내주신 겁니다 이거는 어, 높임말 써야 돼요 아니, 고마워요 고마운데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2단 3단은 나로호 2단 3단은 우리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실험도 하고 뭐이가지고 발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연구도 하고 다 하고 나서 분해해야죠 분해 분해를 딱 했어요 사실 이거 쓰고 끝내도 되지만 알잖아요 한국은 솔직히 이거 반성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예산을 조금 더 써야 된다고 생각 해요, 이 우주 쪽에. 근데 우주 쪽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예. 네, 그래서 되게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하나라도 이런 거 가지고 더 배우고 해야 되니까, 실험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거다 분해해보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연구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분해 작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어? 이게 요거 요거 요거 요 글자 보이세요 혹시 음 마켓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 요거 요요 요 글씨가 무슨 의미냐면 요게 아 이게 모조품이라고 그랬나 예 모조품이라고 그랬나 하여간 그냥 만든 거 그러니까 그냥 붙여 놓은 거예요 일종의 아, 요 느낌을 한번 봐봐 요런 식으로 원래 돼 있는 거야 하는 모조품 그냥 우리가 목업이라고 하죠 목업 일종의 핸드폰이지만 핸드폰 생긴 것만 있고 핸드폰 기능은 전혀 없는 걸 목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라는 의미거든요. 예. 네. 아 근데? 근데? 어? 분해해봤더니? 뭐야 이거. 가짜가 아니라 천, 첨단, 다단 연소 사인클, 안가라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웃음> 진짜 엔진 들어가 있음. <웃음> 왜? 몰라. 모름. 그냥 진짜 엔진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첨단인데 이거를 우리한테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완전 땡큐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러시아가 보내준 덕분에 이거를 우리가 확보하게 됐고 이걸 확보하게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뭐 엔진 개발에 아주 큰 도움을 받은 거죠. 진짜 너무 큰 도움을 받은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덕을 많이 봤다. 어, 참고로 이걸 왜 모조품이라고 해놓고 진짜를 보내줬을까? 어 이때 당시 이제 그 러시아가 경제도 좀안 좋고 되게 좀 문제가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모조품을 제작해서 달아주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게 오히려 더 나았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이거 모조품이라고 써서 보냈으니까 설마 이걸 분해해서 다 확인을 해봤, 해볼까라고 생각을 좀 안일하게 했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그때 당시 러시아 이 후르니 체프 이 회사의 사장이 경질되기도 했대요. 예. 그리고 막 러시아에서 다시 돌려달라 했는데 한국에서 아니 이거 계약 소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막안 돌려줬다라는 얘기도 있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우리가 가진 상태가 됐고 우리가 가졌으니까 이걸로 예 열심히 또 만들어가지고 기술 개발하고 이 덕에 <웃음> 세계 일곱 번째. 자력발사국이 된거죠. 이거 누리 완전 우리기술이라서 예,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시잖아요. 그 우주기술은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이득이에요. 앞으로는 진짜 우주가 예 정말 금싸락이 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저는 되게 놀란게 예전에 한번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었나 그 달에 헬륨술이라고 하나? 예 일단 달에만 해도 어마어마한 에너지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예전에 혹시 교과서에서 이런 거 배워보신 분 있나요? 지금처럼, 지금처럼 석유 쓰면 석유 바닥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현재 상황? 비싸서 그렇지 석유는 여전히 많다.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기술 개발이에요.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석유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석유를 채굴할 때 단가가 안 맞는다고 했는데 단가 맞는 것들이 개발되기도 하고 셰일가스가 뭐 개발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석유는 진짜 뭐 충분히 많아진 거죠. 이런 것처럼 기술이 자꾸 개발이 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 이런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구는 지구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우주로 넓혀진다면 만약에 우리가 달 정도에서 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올수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금성이나 화성 같은 데서 무언가를 채취해 올수 있다면 아 그러면 또예 장난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 결국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1톤 이상 예, 요거 실용급 위성을 보내는 거지만 이 기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자꾸 확장시켜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주로 막 보낼 수도 있죠. 물론 누군가는 자꾸 그거 말고 우리 탄두 탄두 싫으면 안 돼요? 포방부 예, 뭐 이러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자원 싸움에서 아주 대단한 정말 어마어마한 유리한 고지를 우리가 점유한 걸 수도 있습니다 어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어유. 여러분들 아시죠? 세계 10위 안에만 들어가도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앞으로 예, 선진국으로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 다음에 발전시키고 또 여유를 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다예 러시아 덕에... 덕이... <웃음>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연구원들과 그리고 이 미래를 어, 내다보고 정말 우주로 나가야 된다라고 열심히 어, 또 얘기 이야기해왔던 어, 그런 분들 국내에 그런 분들 그런 분들 덕, 덕이라고 덕 보고요 어, 특히나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저는 이거 꼭예 어,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분들 기술자분들 제발 부탁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가성비로만 음, 승리하는 건 노노 음, 노노라고 no, no. no,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한 어, 대우와 그리고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아니, 물론 막 진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뭐 미국처럼 막 그렇게는 못할겠죠 그거를 노리는 건 사실 좀 욕심일 수 있어요. 아직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연구자나 기술자분들에게 충분한 대우와 충분한 보상을 좀 고민하고 확대시켰으면 좋겠어요. 어, 언제까지나 어, 뭐 이렇게 애국심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만 음 이런 걸로만은 가지 말자 이런 걸로만은 X.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더 기분 좋게 또 마음껏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이 점점 더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누리호 이야기도 해봤고요 하여간 러시아 땡큐 베리 땡큐 예.